안녕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 날씨 엄청 맑음 맑음이 아니야 오늘은 엄청 더움 지금 오후 5시거든 근데 지금 밖에 30도야 아.. 쪄쪄 그래서 지금 밖에 문 열어놓고 창문이랑 뭐 저쪽 뒤에 주방 창문 막싹 열어놨어 좀 바람 좀 통하라고 근데 열어놨더니 밖에 그 뭐.. 하얀색 씨앗 같은 거 있잖아. 민들레 씨앗은 아닌데, 막 날아다니는 씨앗 있어. 그런 게막 들어와서 지금 방에 뒹굴고 다녀. 이따 쓸어야지. 근데 며칠간 일기를 못 썼어. 그, 왜냐면은, 이것도 핑계를 대야지. 그, 밀수 영화 들어간다고 했잖아. 영화 들어가면서 액션 트레이닝을 받게 돼가지고, 원래 수, 목, 금이었는데, 금요일은 그쪽 사정상 빠지고, 수요일, 금, 목요일. 양일간 교육을 받았어. 교육받으면서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가지고 일기를 업로드 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액션 트레이닝 받고 또 이제 간만에 서울 올라간 거라 친구들 만나고 형, 형 만났지. 현탁이 형 만났는데 만나느라 내가 피곤해서 그래 게을러서 일기를 못 썼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줘 별로 특별한 것도 없었어 그냥 액션 트레이닝 받고 아 근데 그 재밌었던 거는 트레이닝 받으면서 병희형도 있었고 병희형이 이제 우리파 우리파 두목이었고 상기도 있었고 이제 같이 해적했지 우리 둘이 병희형이랑 상기랑 같이 했고 병희형이랑은 봉우동전투도 같이 했고 상기랑은 다른 그 대학교 졸작인데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걸 같이 했었고 그리고 민재영또 만났고 킬링, 로맨스, 킬링 로맨스에서 만난 민재영 신민재 김민재 배우님 말고 아는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반가,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건데 아 우리가 어디 가나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똑같은 역으로 계속해서 만나는구나 민재영은 자기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폴더가 있다고 그 폴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넘기는 거라고 그렇게 <웃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어떤 무리들 무리들 폴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뭐 영화에 많이 나오고 못, 넣어, 못 나오고 보다는 그냥 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하지 않고 못 나와서 이 마음 상하지 않고 좀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아무튼 뭐 어, 그래 그것 때문에 일기를 내가 못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 일이 쉬는 날이지 그리고 오늘 내가 저기 지금 어그 샤워하고 그건 뗐는데 백신을 맞고 왔어 얀센 백신 코로나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까 아침 오전, 오전 11시쯤에 맞았거든. 오전 11시쯤 맞아가지고 오늘 어차피 그 백신을 맞고 그냥 하루 푹 자려고. 어제 밤에 잠을 안 잤어. 밤새 그냥 혼자 놀다가 아침에 잠깐 잠들었다가 한 시간, 한 시간 자고 이제 일어나서 백신을 맞으러 가니까. 남들은 백신 맞고 약간 나른하다 그러는데 나는 원래부터 나른한 상태에서 가서 잘 모르겠어. <웃음> 지금은 오히려 개운해. 그, 그 트레이닝, 액션 트레이닝 이틀 받고 오늘까지도 약간 근육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없어졌어. 되게 편안해 지금. 그래서 빨래하고 그리고 뭐 저기 주방 후드에 좀 기름때가 더럽길래 후드 닦고 가방도 따로 또 빨고 또 뭐했지? 어 그리고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더워가지고 이게 렇 쓰고 한 6시쯤? 7시 7시쯤 돼가지고 해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기 세탁소 좀 갔다올라고 바지 좀 하나 드라이 맡길게 있어가지고 저거 여기 저거 갈색 베이지 베이지색 진. 진이 아니고 좀 뭐라 그래? 면바지인가, 그냥? 아무튼. 어, 어... 오늘 얘기는 뭐 이걸로 마치지 뭐. 벌써 5분 지났네. 아, 그리고 이거 음악, 지금 음악 나오는 거. TJ 거 음악 트는 거야. TJ가 만든 거. 마음대로 쓰라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TJ한테 뭐. 캔 맥주 하나 사주면 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내일도 봅시다. 내일은 일기 써볼게. 내일 내일 써야지. 오늘 이제 백신 맞고 잠들면은 내일 어떻게 어떤 어떤 컨디션일지 한번 써볼게. 오케이. 바이.